하, 정말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민박이 없어가지고 부산 해수욕장까지 가고 있는데 민박집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방을 예약하지 않았거든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위험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연히 어렵게 어렵게 민박집을 찾아가지고 가고 있는 와중에 월송정 무인인증센터를 발견했습니다 찍고 가야죠 그럼 찍고 가야죠 찍읍시다 월송정은 뭐 하는 곳인지 내일 다시 와보는 걸로 하죠 아 아침에 와보면 되겠다 어. 자들어간다들어간다들어간다어 네. 이거야 아이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민박집 너무 좋은데요? 엄마두도 <웃음> 완전 좋지 독, 독채야 독채 여기 생지 얼마 안 너무 그러니까 다어 아, 어, 정말 맑아 이거 막걸리가 아닌 것 같잖아 청주인데 청주? 전아침입니다 안녕. 안녕. 전화침이에요. 어젯밤에 오밤중에 하나도 안 찍힌 거 다시 한번 찍고 민박집에서 너무 쾌적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을 잠을 자서 신발도 다 말랐어요.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오, 예쁘다. 예쁘다. 어젯밤에 보이지 않았던 단풍들이 보이네요. 월성정 무인인증센터. 어젯밤에 하나도 안 찍혀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자, 월성정 들어갑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소나무 너무 예쁘네.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소나무. 어머, 여기 안 해도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못 들어가는 게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어, 옆구멍이 열렸어. <웃음> 연못은 다 열려 있거든요. 그 정문만 닫혀 있어서 여기 연못도 있고 소나무로 완전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월동장인가? 멋있죠? 와 소나무 봐봐. 와, 아, 기 그냥 피톤치드가 자연적으로 되었는디? 와, 저기 산책로인가? 아 산책길이 있네요. 어떻게 산책 한 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이 멋있게 소나무 길로 고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돌아갑니다. 너. 아름다운 구산행 어서 오세요. 다시 우리 숙소 앞을 지나가는 코스가 자전거 코스예요. 이게 독도 조형몰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만들었지? 배고파? 배고파? 응 조금만 더 가면 식당 또 있을거야 와, 아침이라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 날씨도 시원하고 비가 조금 부슬부슬 오긴 하지만 뭐 이정도는 맞을 수 있죠 멋있네요 멋있어 계속 멋있다는 말 밖에 안 나오는 경북 동해안 코스 너무 상쾌하고 좋다 와, 파도가 엄청나게 네요저 앞에 오르막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오르막입니다. 자, 다시 나왔어요. 낙타등이 시작인가요? 어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달려볼까? 팔 봐야 돼요. 난난나나할수 아, 있어. 할수 있어. 오르막이 있으면 뭐다? 내리막이 있다. 우후! 와, 우와, 우와, 파도 진짜 우와. 크다. 아, 이게 못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오, 대박. 아, 참. 오!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엄청나, 엄청나. 예쁜 시골집 풍경. 아, 호르막이안 끊겨. 아, 아. 양차, 양차. 아, 여기 풍경 무엇? 너무 예쁜데? 야, 풍경 좀 보면서 올라와야지. 경주마야? 아... 경주마냐고. 지 아...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바다와 벽화가 있는 기성항. 또 이런 벽화길은 또 지나가줘야지. 예쁘다. 아, 잘 꾸며놨네요. 걸을만 나겠다, 여기는. 아이고, 시겠네 아, 아, 아. 와, 전기도 이렇게 힘든데. 길고 높아요. 얘는 오고 있나? 저기 오고 있네요. 설마 걸어오고 있나요? <웃음> 어, 타고 있네. <웃음> 천천히 오고 있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네, 네.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힘이 덜 n t 나더빡 n k a 가야 되겠습니다 낙타 a y that. I don't think a 것 y o n e can say that. I don't think anyone 다 a n say t h 아 진짜 오르막 대박 아, 아까 지금 이 내리막 보이시죠? 아. 여러분 바다가 나왔어요 이제 산은 끝인가봐요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아. 물좀 사먹자 아,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 꺼내 먹으려고 지금 이러려고 코펠을 싸왔나 하는 아주 기쁜 마음이 드네요 <웃음> 기쁜 마음이 <웃음> 드세요 홍합이 잔뜩 있습니다 몇개 먹을 거야? 두 개? 세 개? 너 혼자? 새우가 통동 얘네들 날기 났어요 지금. 새우. 안녕하세요. 반갑습요 내가 아까 너타 말했잖아. 알지? 알았어 편집하는 거. 식당이 너무 없는데 아침에 음료는 없는 데가 이렇게 없나? 그러게 일요일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안 입었는데. 야 이거 제대로네. 응. 신라면이 순식간에 새우탕면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 어휴, 어휴, 야! 나 아깝게! 나도 <웃음> 나도 살매기 먹어라 뜨거워 뜨거울텐데 아 미친 오르막 내리막 같은 장면 아닙니다 아, 오르막에는 제가 멘탈이 나가서 촬영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 내리막은 멘탈이 안 나가자! 아! 어떻게 오징어 하나 사갈려? 이 경치가 예술입니다. 인증센터. 망양 휴게소우소우아 so, so, so. 기운이 없어. 이제 울진 은어다리. 마지막 종점! 14km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변항까지 갈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핫플레이스니까요 자, 어, 이제 진짜 은어다리 하나 남았어 <웃음> 망양 휴게소 거기다가 퐁! 오 이게 제일 잘 찍혔어 봐봐 <웃음> 어우 야 먹을만 하겠는데? <웃음>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엄청 멋있네 데크도 있다 아 여기 비맛집이네요 비맛집 와 진짜 멋있다 그죠? 어자 저렇게 사진 스팟도 있네요 괜찮네요 북한이 보여? 저는 지금 오징어냄새에 이끌려서 오고 있습니다 이거 반건조 오징어네요 하나만 사먹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저기 길가에서 파는거랑 어, 네. 가격은 사다. 똑같다니까요 어, 패스 어 아, 휴게소 지나면 여기 큰길에서 식당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그나마 리뷰가 좀 남아있는 성림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 이거 도루모아리살았 이거 맛있겠다. 이거 근데 일부인데 이렇게 많이 주셨어? 많이 주셨네. <웃음>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시게 응. 야, 어제 18,000짜리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 <웃음> <웃음> 약스럽네 고대 유물 발굴 같듯이 장태공들의 성지. 바다 아야 또? 초대바이까지 가야되지? 이게 찍었던거 또 찍는게 아니라 또 잠바를 두고와서 초대바이까지한5 k m 될거 같은데? 저놈의 오기 저거씨 지금. 저 새끼... 바람막이 벌써 세 번째 잃어버리고 찾았어? 찾았어? 기분 좋아? 아차 온다! 지나가라! 아휴 차갑네요 그게 별거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와우 예쁘네 단풍이 제대로 물들은 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비가 와서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떨어져서 바닥에 붙은 곳도 척척하니 갬성 갬성 갬성 길을 가고 있네요 여러분 울진에도 아쿠아리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곳은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에요 아쿠아리움 구경 가고 싶긴 한데 작아 보이는군요 은니다리 <놀람> <놀람> 라스트 라스트 은이가 아니라 은어다리네 은어다리. <웃음> 은어다리? 아 여기서 낚시도 하시네요 <웃음> 오, 낚시 포인트였어. 그런 것 같아. 아, <웃음> 은어 다리? 아니 은어 <웃음> 다리니까 은어 다리니까 은어지 망둥어 아닌데? 망어는 아닌데? 멋있네 <웃음> 멋있네 여러분 종착지입니다 은어다리 위에서 보는 바다 풍경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만나는 곳이야 자 은어다리 저희는 종주를 끝나고 이제 먹고 마시러 시내로 갑니다 안녕 울진 종합버스터미널 내일 월요일이니까 안 막히겠다 많이 안 막히겠지 그러면 한 2시, 3시 안 돼서 도착할 것 같아 쭈규환 응. 수산물, 물회 대게시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사람은 없고 일단 한번 어떤 걸 파는지 한번 볼게요. 골뱅이 있고 주말특가 박달홍기 10마리 75,000원 7만 현금 7만원 새율 90에서 99 어? 새우 어뭐그 독도새우 삼형제 중에 하나 저기요. 로에 7만 원? 원. 홍게는요치 식당 벌써 들어가 있네? 어디 갔나 했네 차비에는 어. 어, 어, 어, 그냥 아, 마늘 양념이에요? 음, 음. 데 떨어질 거 같아 마늘 해지면 먹으면 되지얘는 네. 맛있을 거 같아, 같아. 네, 와 사들 기름지이 많이 없죠. 없죠. 많이 온 고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음, 기름이서 어. 고기 그래, 진짜. 드셔보세요. 음. 음. 음. 손이 구워먹어야나 또. 이 씻은 다음에 안주로 차들싹 먹어 보자고. 했다. 했다고. 했는데. 다 아니, 이거 하면 치킨 는데는안 온다. 이리. 어 아니. 제 거야. 그냥 먹어 봐야돼 같이 생겼어. 요 그렇지. 어, 너무 커, 너무 커. 얘는 장치. 아, 우와. 얘는 뭐야? 오, 참아야.